지긋지긋한 뱃살, 많은 분들이 뱃살을 빼기 위해서 내장 지방을 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 쉽게 빠지지 않죠. 운동을 해도 뱃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몸 상태가 지방을 잘 연소시키기 위한 조건들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방을 잘 연소시키기 위한 조건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다섯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방을 잘 연소, 연소시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타민 D 챙기기입니다 자 비타민 D의 혈중 농도와 그 다음에 다이어트 효과를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D와 비만과 의관련성 연구한 자료도 많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을수록 그리고 복부 비만이 잘 생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비타민 D를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것은 이러한 내장지방을 잘 줄이고 그리고 또 비만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D 잘 챙기시는 거첫 번째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꾸준하게 수분을 잘 섭취하는 것입니다. 자, 과체중 여성 대상으로 해서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물을 많이 섭취하면 체중 감량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하루에 1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하게 섭취하신 분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에 비해서 체중 감량 효과가 증가됐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자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신진대사가 증가하게 되고요 또 칼로리의 흡수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몸 속의 지방을 빨리 연소시키는 데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우리 몸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물을 충분히 많이 드시는 것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유산균 챙기기 바로 장 건강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뚱보균, 날씬균 바로 우리 장 속에 있는 세균 종류에 따라서 더 빨리 비만해지는 사람이 있고 또잘 날씬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이장 속에 환경이 좋아지면 그러니까 세균 환경이 좋아지면 영양소들을 잘 흡수하게 되고 특히나 필수 영양소가 잘 흡수되면서 신진대사가 증가하기 때문에 훨씬 더 칼로리 소모를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장 건강을 잘 챙기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그 다음 네 번째는 바로 단백질 음식 챙기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음식을 꾸준하게 먹고는 있지만 단백질을 하루 섭취 검장년만큼 꾸준하게 잘 챙기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하죠. 그래서 신경을 써서 단백질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이가 40이 넘어가게 되면 저절로 근육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단백질을 잘 섭취하셔야 되는데 근육량이 감소할수록 우리 몸속의이 메타볼리즘, 그렇죠. 대사가 감소하면서 결국은 이 칼로리 소모가 줄어들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자꾸 뱃살이 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 꾸준히 하시는 것, 운동만큼 중요합니다. 꼭 열심히 하시는 것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미국 메이어 크리닉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요. 식사량이 줄지 않아도 수면이 부족해지면 뱃살, 즉, 내장 지방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 연구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수면이 부족해지면 이 지방의 축적이 피하 지방보다는 작고 이 내장 쪽으로 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이 잘 생기고 뱃살이 잘 찐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뱃살, 내장 지방을 빼기 위해서 운동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 몸에서 이 지방을 잘 연소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가지 조건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실천하셔서더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